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 입니다 작년 가을에도 제가 여기에서 조노를 찍고 꽃이 핀걸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생활 쓰레기를 버려 가지고 엄청나게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여기는 뭐 쓰레기 버리는 곳도 아니고 도로 옆이에요 도로 옆인데 경기도 이쪽 서해안 쪽이에요 이쪽 동네 분들은 전호를 사생이나물로 부르고 옛날 어르신들은 아는데 요새 젊은 분들은 이 사생이나물이 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쓰레기 더미가 돼 가는데 여기 제가 보니까 지금 씨앗들이 떨어져서 달아 된 것들도 많고요 굵직굵직한 것도 많습니다 이거 뭐 어차피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니까 좀 정리를 해서 모종을 가지고 가서 키워서 더 지저분해지기 전에 키워서 이곳에서 또 씨앗도 받고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나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호하면 울릉도 특산물이잖아요. 울릉도에서는 지금 추하가다 끝났을 거예요. 눈 속에서도 올라오는게 전호인데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추운 것을 좋아하는게 전호입니다 그래서 남쪽 대전 이남쪽으로는 보이기는 하는데 군락지가 없어요 드문드문 조금씩만 보이고 대부분 경기도 이북지역이나 강원도 높은 산에 주로 자생을 하더라고요 남쪽지역에서는 씨앗으로 재배하는건 상관이 없는데 자생지는 많지 않다는 것 알려드립니다. 대부분 자생지가 경기북부나 강원도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전호입니다. 그리고 울릉도는 동해안 저 끝에 있잖아요. 뭐, 뭐 배로도 몇 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먼 곳에 있는 걸로만 아는데 사실은 정반대편인 서해안쪽 섬에도 전호가 상당히 많습니다. 유튜버로 잘 알려진 황도 이장님 있잖아요. 황도 이장님이라고 서해안 섬에 혼자 사시는 그 이장님 그 섬에 전에 뭐 연예인들이 가서 촬영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 전호를 모르더라고요. 이걸 먹는지 다른 거는 막 찾아서 드시는데 전호는 모르더라고요. 저는 한눈에 봐도 그게 전호라는 걸 알겠던데 그쪽 뿐만이 아니고 서해안에 있는 인천 강화도 뭐 김포쪽 그더 밑에 풍도쪽 그쪽으로 서해안 섬 지역에서는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륙 쪽에서 강화도 이 해안가를 따라서 당진 쪽까지도 드문드문 보이는 나물이 전호 입니다 자 아무튼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요 모종들 제가 조금 채취해서 옮겨 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찾아낸 진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보석이 죠이 보석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 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 입니다